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.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인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주일에 경외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.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,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끝나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사는 동안 우리 자신만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